아, 시 아, 아 시간에 만난 우리 물 경우에서 물 경우에서 <웃음> 자, 일기압 상태에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조리에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바로 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쪽 영역이 고체 영역의 <웃음> 얼음입니다. 얼음 영역. 자 얼음이 일기압일 때. 영도시에서 얼음이 녹습니다. 영도시. 그럼 음. 여기에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물을 가열을 하니까, 가열을 하니까, 자, 끓는 점이 백도시에서 액체 얼음이 기체 수정기로 변환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0도씨와1 0 0도씨이 사이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100등분 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정의를 했고, 정의를 했고, 이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 압력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은 앞쪽에서 봤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니까 밥을 밥을 했을 때 밥이 잘안돼요왜 안되냐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더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선 등산같이 밥이 잘 안된다. 그럼 역으로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밥이 잘 돼요. 그 원리가 압력밥솥 원리잖아요. 그렇죠. 압력밥솥 원리로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점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압력을 높이면 끓는점은 올라가고 어는점은 내려갑니다. 지금 보이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는점이 내려갑니다. 어는점 내려 끓는점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더 벌어져요. 0도씨, 100도씨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올라가고 오른 점 내려갑니다. 그럼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내려가고 오른 점 올라갑니다. 좁혀져요. 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압력의 끓는 점과 오른 점이 압력의 변수, 압력에 따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다? 압력과 소설 생각해보세요. 압력밥소, 압력을 높이니까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는 점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끓는 점 변화같이 그렇게 큰 변화는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려갑니다. 이게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면 우리 빙상 스케이트 못 합니다. 압력이, 압력이 올라가니까 얼음이, 어느 점이 내려가서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얼음이 물이 돼서 유난히 역할을 해줘야 스케이트가 지나가지. 이게 거꾸로 되었다면은 스케이트 못할 스케이트 날이 나가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스케이트도 탈수 있게 하고 참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삼중점이라는 얘기를 내가, 이걸이 이, 이 그림에서 보면, 트리플 포인트라고 얘기해 봅시다. 요 점이,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자, 삼중점. 뭐가 세 개가 겹치냐 하면은, 자 이와 같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온도가 삼중점입니다. 자, 요 삼중점이 몇 도냐 하면은 이거예요. 온도로는 0.0098도씨고요. 압력으로는 6.01의 마이너스 3성 기압이에요. 요게 삼중점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쭉 올라가서 자,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 다른 말로 얼음, 물, 수성기 자세 가지 상태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액체인지기체인지 애매모호한 상태가 나타나요. 이 온도가 217.7도, 그 다음 압력이 374.4도 이상 여기에 도달하면 초임계 유체가 된 거예요. 초임계 유체.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임계점. 초인계 유체라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초인계 유체가 뭡니까? 이거는 꼭물 경우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물질들 다 이게 존재를 합니다. 수치는 달라지겠지. 그죠 어찌 됐든지 초인계 유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거예요 그 초인계 유체라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뭔가 유체는 움직이는 유동성이 있는 물질인데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경우 이걸 우리가 슈퍼 크리스컬 트루이드라고 이런만부를게요 <웃음>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조리에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이거를 이해를 어느정도 해야만 조리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이런 내용을 솔직히 다룰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잖아 그렇죠? 못다뤘지않 그래서 그러니까 특강이니까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특강을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어, 뭐 참석하고 싶 아, 사람 벌써 나어요보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죠? 그러면 이어서 자.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 식품과 물성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응급을 하고 넘어 가자. 넘어 가자. 점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소성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고요.